서든에 미쳐서 요즘 써든도 많이 하지 호기 디자인이 안녕하세요 추천하세요써든도 좋지 저가 또 한때 써든에 좋아했었지 써든그 뭐야 추천 정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감당합니다. 과거에만 하더라도 그거였잖아요 그 뭐야 연대장 막 사단장 이런 것들 막 찍으면 진짜 나 뭐 진짜 많이 했다 뭐 실력 되게 좋다 이런 것도 인증됐었던 시절 제 초, 초등학교 시절 한몇년 전이냐 그게 그랬었을 때저 여단장까지 찍고 그만뒀던 거야 알고 있는데 찰철아야 밑으로 했잖아 밑으로 이거를 이걸 위로 차버리네 여단장 찍었어요 와우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격으로 몇번 죽여야되고 그 다음에 또 라이플로 몇번 죽여야되고 막 이런것들이 있는거라는데 진짜 한때나마 저도 그거 찍으려고 진짜 열한했었던적이 11... 있었는데 지은잡 저거 오히려 피파가 좀더 재밌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대마클럽나이트가 뭔지 모르겠어 <웃음> 같은 넥슨 게임인데 참 히파 넥슨.. 아 넥슨이네 서든 이런걸로 많이 나니니까 저는 한때 웨어하우스랑 A 보급그고 이런것도 진짜 많이 썼네 와 여기서? 좀 아닌데? 아 지금도 핫해요? 다행이네 나이스 램파드 이거 노렸지. 좋았다. 그거 없으면 써는망이에요 그쵸. 삼보, 에보. 그 다음에 뭐, 외워. 그 다음에 크로스나이트 였나? 그 저격, 저격러들, 하는 거. 저격수들이 무조건 하는. 하는 판. 그거랑 이제 칼전이면은 몽키가든이었던가? 옛날에 그거 막 점령하면은 그거 나오잖아 권총 나와가지고 막 죽이러 댕기고나그 위에서 많이 죽였었는데 사다리 타면서 올라가가지고 권총 탕탕탕 쏘면 애들 아무도 모르고 그거 재미로 초딩 애들끼리 저도 아꼈어요 아 재밌었는데 지금 넥슨 뭐야 카트라이더도 그거 많이 했었잖아요 카트라이더도 지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떡종했다고 들었거든요. 맞아전 메이플. 레슨 게임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했어. 서든에서 개인싸. 그치. 120명, 와우. 그 정도면은 어디 클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서든 첨 많이 했어요. 조율이 케이에 있으냐? 아, 그래요? 서든 옛날에저 많이 했던 이유가 그거였는데? 아이유 였나? 하여튼, 그렇게 있었어가지고, 그거, 죽어... 했었는데 잡을 것 같더라니까, 씨가. 연구제, 와우. 좋은 거 아니에요? 연구제 보면? 저는 몰라요, 비파라서. <웃음> 피파라서 저는 몰라요 서든어택에 뭐연구지면 좋은거 아니야? 뭐 영원히 쓸수 있는거니까 어떤 느낌인거야? 피파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? 아이스 세우첸코 등딱 안된다 아 까비 좀만 더 빨랐더라면 캐릭은 풀마에서 SP로 달아오 그게뭔 말이야 진짜 단일도 모르겠다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<웃음> 와싸드아 한지 너무 오래됐네 진짜 옛날에 막클랜전 이런거 진짜 많았어 SP가 현금거래에요? 아 캐시에요 SP가 지금의 FC같은 그런 느낌인가 버어호텔 해볼까? 오랜만에 2400원에서... 헤비... 음. 아... 사람들끼리 뭐 거래를 해요? 음. 현금으로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? 아니, 넥슨에서 사가지고 난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? 아 어,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? <웃음> 모르겠네. 그냥 돈 주고 돈 주고 뭐 파는 거예요? 아 예를 들면은 이제 뭐헤네시스트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이나 메이플에. 음, 그런 느낌. 어우 나이스 써던허택 요즘 인기 많나? 되게 많나 써던택이 다음주 주말쯤에 한번 써던허택 좀 해볼까? 130을 질렀어요 형님? 와우 와우 뭐야 이거 호베르트 깔루스 인정이지 이러면 아 형님 이제 피파에 안지르시고 써던자 지르시는구만 깨비 워커님은 조율이라서 바 바꾼, 바꾼 게 탁월하다는 거 아니야? 조율은 완전 찐팬이시네 저가 들었던 조율이 노래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글라시였나? 글라스였나 하여튼 그게 노래 되게 좋았었는데 오누래가저군대 있을때 들었었는데 와 신세계였어 아니 두분 선어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 진짜 단일도 모르겠어